다리다 하나 살살 올려 살살. 이거 다리 안 올렸어? 하나 둘셋넷 다섯 아저 사람 아다어 까지 가한 어? 아, 마리 나왔오 어? 오케이. 아 하지마세요 자. 살살 올려, 살살. 살살 올려. 네. 책상 네. 건드리지 말고 할수 있어. 열개할수 있어. 살살 올리세요. 몇 개야? 오! 오, 열 마리 됐어요. 오, 더 올라가. 우와, 겠다 야, 이거 은근 생각보다 튼튼한데? 야, 이거 다 버텨, 이거를? <웃음> 야! 야, 이걸 다 버텨, 이. 야! <웃음> 세팅! 우 <팀. 웃음> 야, 이거 오늘 출렁거리는 거 봐. 출렁거리. 와 <웃음> 아, 아 방금 쳐줘봐, 아 <웃음> <좀 해봐>, 이거. <웃음> 야 이거 너무 그. 여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근데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튼트네1 1개에요 12개도 돼1개도돼1개도돼 12개도 돼 12개도 돼 12개도 돼 12개도 돼요개도돼 12개도 돼 12개도 돼 12개도 돼 12개도 돼 12개도 돼도돼1도 어, 니네 자신 있대. 얘는 자신 있대 지금. 어. 어. 습니다 저. 어, 다 올렸어? 좌측 통행, 음. 우측 통행이니? 네. 통행이 안나 달라요? 우와, 다 올렸다. 기차 케 포인트. 야, 탄탄하네. 천천히 갈것같 그래. 아, 불안하 여기. 천천히 올려. 야. 야, 책상 흔들지 말고. 책상 흔들지 말고. 천천히 맥주기 잘했다. 야, 그렇게 할말요 야, 왜 쉬는 거같 아, 아, 아, 아, 이게얘 이게 흔들리는 것만 문제 네. 야, 야, 여기 예. 사람도 올라가 봐, 준현아리 자, 천천히 올려 봅시다. 가운데 나 가운데 지키으로 올려. 가 고기를잘 분산시키세요. 자, 자. 여기, 네, 여기 한 명, 여기 한 명, 다 아, 열열 하나,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